제가 오늘 태국강원석 요즘 다들 핫하잖아요. 컨텐츠로 하려고 많이 기다렸거든요. 지금 인벤토리 창이꽉 찼어요. 오늘 강화 방송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혼자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오늘 콜라보로 함께 하! <목소리> 이타 <1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1타 강사 CM 에드입니다 아니 1타 강사 뭐 약간 팁 같은 것도 주시고 하시겠네요? 일단 저만의 태국 강원석을 강하는 노하우가 있긴 해요. 자, 그러면 게임으로 가보실까요? 네, 제 계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용병이고요. 이런 용병 있으면 <웃음> 아, 고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아, <왜? 웃음> 저 강원석 때문에 지금 가방이 막 터질라 그래요. 지금. 이거, 야, 이거 엄청 많죠? 지금 저털 가방을 더 들어있어요. <웃음> 많지 이제 이거 강화 빨리 나도 하고 싶었어 빨리. 야 강원석을 만들려면 15 15 15만 써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 그렇죠 기본으로 돼있구만 패치노트로 봤구만 그럼 그럼 아 알겠습니다 강원석을 누르면 태국 강원석 바로 갈수 있는 제작 버튼이 있어요 그치, 그치. 여기서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15 15 15, 15. 그렇죠. 다 15가 많지 어 질문이 있습니다 아, 강사님 아네 안티키테는 무슨 뜻입니까 안티키테? 아 알아오세요 숙제입니다 아예 원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숙제 내주는 거야 <웃음> 어! 빛의 정수가 없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 저기 다 썼어 벌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A few moments later 일단 만든 것부터 그러다. 트라이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으로 다 들어간 거를 이제 선택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저도 그것도 약간 고민할 때가 많아 공이냐 방이냐 일단 그러니까 전투력이긴 하잖아요 근데 맞아. 000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000이 좋아하는데 음. 근데 가릴 때가 아니에요 맞지? 아니, 다가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강화의 루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방식? 그렇지. 저는 일단 강화할 때 샤카툼 캠프에서 어. 샤카투 앞에서 해요. 아. 샤카투의 이제 그런 부자잖아요. 그런 부자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더 바꾸자. 아, 그렇지. 저는 이제 여기서 음. 이제 진행을 합니다. 태고의 강원석을 만들면 이2내 음. 구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태초의 먼소로 음. 사용해서 이제 강화를 붙 건데. 태초의 먼소요? 자 이제 자동강을 하는데 응. 첫판은 그냥 운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에이즈는 몇강 갔었어요? 어, 저는 이제 13 1 3이면어 잠깐잠깐 4까지 오. 오. 9 10아10아 이건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다 10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그다음에 아세요? 또 T, T. 아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3 3 저는 여기서 꺼야 돼요 왜요? 제가 하는 스타일은 음. 10에서 5를 안 넘으면 안 해요 좋은 방법이야. 이거, 이거 가봤자, 이거 다 성공해봤자 거식이거든 맞아, 다 이미, 가봤자. 이미 간 놈이야, 얘네 어, 보내, 보내. 어. 너무 아까... 어? 요거는 어, 기대하면... 이 친구는 지금... 어? 봐봐. 6... 아까 아까 10이고 6이었잖아. 이제. 아... 10이고 6이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아껴둔다. 아. 이런 것도 좀 아껴두는 거야. 왜왜왜 그래, 왜 그래? 이따가 나중에 열고 자, 자. 얘 이런 거 아예... 아니, 잠깐만. 쳐 잠깐만, 잠깐만. 7, 7 8! 9 9, 9, 9, 9, 11, 11 12, 12아1일정도면 12. 그냥 뭐 쓸만한 정도 지금 강원수 추출 비용이 무료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추출 아 이거 껴놓고 나는 내가 제일 좋은 거껴놓은줄 알았어 아 뭐, 그러니까 뭐 그럴 수있어아 멍청이요? 아니 <웃음> 멍까지 바르면 돼 지금 아니 실패가 너무 많은데? 나는 일단 뭐 10으로 할 거에요 어, 어. 자 오케이. Okay. A few moments later. 아, 비치 선수 진짜. <웃음> 고생하습니다여게 갑자기 확늙었어 한번 갈게요. 기나이다기나이다 오! 깨! 오! 아! 오! 오. 오! 아, 10 정도는 뭐 그래. 나도 아까까지는 정도는... 1이좀 되게 불을 어서 보는데 격깐 하니까 다시 본니 손녀구나. 10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쁘지 어. 않네. 아이, 알차고 좋네. 7을 이제 가 봅시다. 가 봅시다. 티티. 헤 <웃음> 티 응. 태초에 원소 100개 남은 상태에서 티1 0으로 가겠습니다 꺼꺼꺼 <웃음> 어, 다시 다시 다 저는 이렇게 야 돼요 다시 갈게요. <웃음> 다시 갈게요 3 3 4 <웃음> 8, 오, 좋아, 좋아, 좋아, 8 8 8자 이렇게 8까지 끼고 이렇게 마음에안 들어 아, 전투력이 봐요47 47, 47. 36, 36. 37, 모르긴 47, 47? 했지만... 53, 53.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 갑자기, 갑자기 되게 관대해졌어 제가 사실 오늘 이강원섬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아까 내 아이템 창을 봤으면 내가 심어놓은 이스터에그를 보셨겠지. 다른 것도 하나 강화했겠어. 사실 오늘 분위기 좋으면 해그랬는데 분위기 좋은데 나는? 어. 토템 제가 네. 오늘 좀 제가 약간 수고 사업 중에 하나가 토템 7강 가기거든요. 아 이거 7 진짜 한 번만... 가... 나7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나 너무, 너무 막... 샤카2형, 그동안 정말 많이 보냈어. 샤카투님 저에게 부호를 내려주십시오. 가잔! 근데 아직 5는 괜찮아. 아직 5는 괜찮아. 5에서 7을 가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 따... 오! 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 왜샤카투가샤카투인줄 알아요? 샤카2, 두번 하라고. 어. 샤카투샤카투샤카투 떼! 한번 더. 음. 레이브 한다, 이씨. 안! 아! <웃음> 지금 이거 가족하고 원래 끼고 있는 토템은 건드는 거 아니라 그래서 누가 상, 그래요? 누가 상, 그래요? 상도가 있지, 뭐. 저희가 오늘 이 1타 강사 CM과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 콜라보를 할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웃음> 데요아 <웃음> 근데 오늘 뭐 어땠어요? 어 내가 게임을 잘하고 있구나. 덕분에 빛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태고 광원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팁이나 뭐한 말씀하자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응. 처음에 할 때는 78 78이랬거든요 하나씩 응. 하나씩 네, 올라가는 게 하긴. 재밌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광원석 추출 비용 이 무료 이벤트가 응. 하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몸수도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재미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힘들다